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의약발생 메디컬 VSA 민호과의사 어, 구텐베르크 성입니다. 네! 알겠습니다! 알겠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떤 원리냐면 이걸로 진동수를 느껴요. 그 진동수에 맞춰가지고 불을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예요.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해요. 이게 목으로 들어가는데 이 불이 이제 깜빡깜빡 해요. 이렇게 아 얘가 진동수를 느끼고 그게 맞춰가지고 얘가 깜빡깜빡하면서이 음이 500번 진동하는 거를 첫 번째 거는 음 1번 단계, 두 번째 거는 2번 단, 번 단계, 세 번째는 3번 단계 그렇게 천천히 해서 초고사크네요. 아 해보시죠. 아 아. 어어 아아 어. 어, 어. 아, 집에 갖고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. 저는 병원처럼 제가 팔라고. 자세가 중요해. 빼세요. 빼세요. 아, 한 명만 아이고 침 큰일 나요 마취 다시 아 마취발이었구나 가성 하하하 하나 둘셋 <웃음> 아! 아! 아, 릴까요 a 나나 우아아아아아아아이 아, 아, 아. 아. 아. 지금 네. 완전 딱, 야무지게 딱 닫혀 있잖아요? 그러니까 이쯤에 있어가지고 피혈 연골을 이렇게 네. 네. 그리고 이제 그 IA가 뒤를 이렇게 해주는거에요 네 이렇게만 아, 아, 아. 하면 D가 아. 벌어져요 네. 그래서 이 IA가 일단 뭐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? 네 일단은 바나나 맛이 나는 마취제가 지금도 약간 마취가 돼 있어서 심상기가 힘든데 그 어떠셨어요? 훈련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피열근을 닫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 원래는 이제 그걸 닫으면 성대가 짧아져 가지고 음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유지를 할수 있는 그 능력이 음. 있는 거죠 엄청난 고음에서도 이제 성대가 벌어지지 않고 딱 야무지게 닫혀있는 이전에 이제 오보컬 선생님 할 때도 비슷한 걸 느꼈는데 빅사를 음. 내라고 하면 오히려 빅사리를못 내요 워낙 닫는 힘이 좋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앞이 벌어지십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도라이몽 발상법 있잖아요. 그거 같은 경우에 어떤 이론으로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휘스레디스터까지 가면 성대를 붙이 기 굉장히 힘들어요. 두성 정도는 발음을 이용해서 뽀뽀뽀뽀뽀뽀뽀뽀 꼬꼬꼬꼬 이런 거 아니면 글로탈 아아아 아 이런 거나 아니면 프라이 아, 아, 아 이런 이런 걸로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 비스는 그게 잘안 돼요. 무슨 뭘 해도 이제 상대가 안 붙는 사람들한테 이 주변 조직을 다 짜주는 거예요. 딱 한번 이제 붙는 감각을 몸에 만들어 줍니다. 많이 하면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해요. 많이 하면. 그렇죠. 예, 그 소리만 계속 내면 딱 일회성으로 한번 붙는 감각을 주는 방법으로는 정말 예, 게 유일하다고 해야 될까요? 어, 저는. <웃음> 네 여기까지 메디컬 보이스의 송 선생님 만나서 내시경이랑 스트로보스코피 잘 이용해봤고요. 다음에 제가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성실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.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. 의약발송 메디컬 보이스의 인후과의사 구텐베르크 송이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